촬영? 힘들진 않아요. 촬영이 힘들진 않아요. 연습도 힘데 아, 이랬어! <웃음> 저희는 오늘 오늘 어, 그래.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. <웃음> 아이고 오랜만이라서 굉장히 부끄럽네요. 잘 지내셨어요? 어 일단은 스컬파 이후로 저희의 인연이 끝이 아니라는 게 너무너무 좋고. 되게 좀 길이 길이 추억으로 올해 남을 영상이 아닐까 싶어요 파이팅! 어. 아이 <웃음> <나도> 너무 맛있어요 <웃음> 잠깐 인터뷰 가능해요? 네!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! 저희는 턴즈의 세원 나인입니다. <웃음> 뭐라 해야 되지? 진짜 그 공약이었잖아요 합동 무대가. 근데 이게 실현이 된다. 실현이 됐다. 이게 조금 전 사실 그럴 줄 몰랐거든요. 음. 이게 이거 완성될 줄 몰랐어. 아, 솔직히 저희가 다 너무 바빠가지고 되게 되게 촉박하게 준비를 또 했었는데 너무 완성도가 진짜 말이 안 되는. 디테일 너무 잘 나와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퀄리티가 진짜 퀄리티가 진짜 나왔어요. 말이 안 돼요 아, 네. 감사합니다 아 지금 가나요? 잠시... 아 그럼 돈까스 한 입만 먹고 갈래. <웃음> 잘있는데 <웃음> 뭔가 에너지도 되게 안 나오는 것같와 뭐 하고 여기 보는 사람 있고 여기 보는 사람 어 이거 청년고 뭐. <웃음> 네, 원래 제정년 저희 드디어 콜드 블러드가 이제 끝났고요 이제는 대망의 oh. 14명이 다 같이 함께하는 oh. 뭐가 남았죠? 몬스터! 맞습니다. 그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yes. 밥 먹고 수정하고 다시 올게요 안녕! 안녕! ㅋ <웃음> ㅋ <웃음> <웃음> 만의 YGx 어떠세요, 여러분? 좋으신가요? 댓글로. 이정쌤 <웃음> <웃음> 예. <웃음> 안녕하세요, <웃음> 이정입니다. 오늘 정확히 이게 네. 어떤 어떻게 시작된 촬영인지 오늘 네. 뭘 촬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일단 저희 입방적으로 인해서 시작된 프로젝트고요. 제가 턴즈 1위 공약으로. 탑동무들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너무 고맙게도 우리 친구들이 우승을 해줘서 저희가 탑동무대을 준비하는데 스키드까지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세 팀이 모이게 됐습니다 아, I'm 아, i n g monster가 나거든요 제 그거를 지금 제 거기서 포정을 센터에서 하는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. 지금까지도 고민 중이에요. 저 골라주세요 한번. <웃음> 처음에 아 아무 Monster 이거랑 아 아무 Monster 차이가 뭐냐면 이 <웃음> <웃음> 기가 장난이 없다. 또넣다 내가 언니 그걸왜 정확히 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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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말,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, 사실, 저의 입방정으로시작돼이 이 무대에, 흔쾌히 이렇게 참여해준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맙고, 우리 멤버들도 너무 고맙고, 또 이제 우리 미스 선생님들과 지원해주신 y j x 우리 회사, 그리고 또네이버너측픽계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. 오늘 <웃음> 이 <웃음> 촬영과 이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웃음> ドキ